이거 뭘까요, 과연? 볼까, 어, 또 털레. 오! 오! 나 오! 오! 오! 오! 오! 오! 버린... 오! 어, 뭐, 어? 와, 어? 오! 오! 오! 버린... 버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보이드 트레인 우리나라 말로 공허 기차라는 제목을 가진 레프트 형식의 생존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레프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제 채널에서도 주 컨텐츠로 자리 잡았었던 그뗀목 게임 레프트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형식의 게임인데 이번에는 기차입니다 배경은 바다 대신에 공허고요 야, 우주, 우주 같은 느낌의 공허에서 기차를 타고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파밍하고 기차를 키워나가는 그런 형식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팀에서 데모로 무료로 다운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 총 4명까지 플레이 가능하다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친해진 경식이 할아버지와 바하, 그리고 악녀 이렇게 3명을 초대해서 총 4명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 도입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혼자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새 게임 아니 근데 도입부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지 이 않았어? 그냥 뭐 어떤 엔지니어가 살고 있었는데 뭐 고치러 이렇게 여정을 갔다가 그냥 길을 돼. 잃어서 정체불명의 오두막에 들어갔다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몇 줄을 얘기하고 그래픽은 참 좋네요 그죠? 당겨봅시다 아니 그거 보통 그렇게 세게 힘주면 아내 네, 이럴줄 알았다 이씨 아, 여기 붉. 그럼 나 들어가겠냐, 그게? 어? 에? 뭐야?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어일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오, 어, 오, 뭐야 저거? Well, 자, 여기까지가 도입부고 이제 이 공허 속에서 이 쓰레기같은 판자 덩어리 기차와 함께 가면 돼요 레프트랑 굉장히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보이드는 중력이 없는 공간입니다 언제든 기차에서 내려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 줄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네요 일기장 집기 아 저기 있네 목표가 있어요 집었어요 일기장은 활성화된 퀘스트와 게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J키를 누르거나 인벤토리에서 일기장을 선택하면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가끔 우연찮게 운명의 문을 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운명의 문 말입니다. 일기장 집기, 읽기 전부 다 달성했고. Of course, such an inventive mind wouldn't have any t 브레이크 오오저 oh. Oh. Well, 뒤에 있는 건 뭐야? 아 여기가 끝부분이구나 이제 우리의 첫 여정이 시작되는군요 이걸 누르면은 뭐 방향이 바뀌겠죠? 아왜 앞으로 안가지지? 오 트롤리를 빠르게 움직이려면 미니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2를 누르세요 두배 다섯 배. 다섯 배! 좋아. 이런식으로 신규 퀘스트 마음 가는 대로 오우. 잠깐만 잠깐만 멈춰봐 이거 막 무한대로 떨어질 수 있나? 어? 선이 짧아요! 일정 반경 이상 못 벗어나는데요? 저거 장식이에요? 그러면? 허... 배경은 너무 멋있네요 이 주변에 지금 반짝이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레프트의 나무판자 같은 것처럼 음... 나중에 업그레이드해서 줄 길이를 더 늘린 다음에 어? 어? 처치! 헉, 모가지를 비틀어버렸나봐! 얘들아! 가지 말고 이리 와봐 왜 처치한 거지? 미안해. 갑자기 처치가 뜨길래. 처치는 영어로 교회죠. 어? Charge.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다 끝난 거 같으니까 애들을 한번 초대를 해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멈춰. 어, 나 커마했어 어제. 우와! 이거 커스터마이징도 있구나. 이거 나이로도 커마가 되더라. 나 지금 26세. 야 이게 어딜 봐서 26세야? 내 말이. 제작진은 26살이에요. 26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건가? 다시 초대해달라고? 왕녀야? 응. 야너 왜이렇게 귀엽게 대답하냐? 다시 해봐 예 형님 <웃음> I I 시설 B와 T를 눌러 책을 열수 있습니다 이거 제작하는 것도 비슷해요! 레프트랑 이렇게 책을 열어서 선택한 다음에 아야 비켜봐 이거 안보인다 이으응렇게 보인다. 좋아요 예, 경식이 어? 할아버지 맞나? 아이고, 들어와 어, 할아버지 멋있다. 어, 할아버지 멋있게 생겼다. 그러면 들어온 순서대로 자기 소개 한 번씩 합시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덤벌벌벌벌. 무엇일까요? 어? 저는 이 기차의 단장을 맡게 된 플레임이라고 합니다. 다들 만나서 반가워요. 와! 와, 와, 와 진짜. 저는, 예. 네. 뭐죠? 예 저는 예요요 <웃음> 요 기차에서 따가리를 맡게될김바입니다와 와, 반가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 저 저는 어? <웃음> <에? 웃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 기차에 과 여자친구를 맡게될 악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웃음> 너무 남사스러운 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여기는 <웃음> 여기 차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김씨의 할아버지랍니다. <웃음> 와, 와 <웃음> 할아버지 반가워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차로 계속 전진하면서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이 기차를 꾸미면 돼요. 궁금한 게 있어요, 선장님. 네 뭔가요? 요거 또 늘릴 수도 있어요? 옆구리를? 기차를요. 뒤로 아마 어. 뭐가 더 생길 거야. 업그레이드. 아. 잘어 뿌리미는 아 늘어지긴 하네 봐윈어 그럼 저방 하나만 들어주세요 에이. 어 재료 다 갖고와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오케이 가자 <웃음> 아 근데 잠깐만 <웃음> 얘 처치했어 내가 잘했어 어, 그 가죽이, 어. 랜덤으로 가죽이나 그런거 못 주던데? 아 그래? 아 그것도 응. 안주는데? 음 파밍을 해야지 2를 눌러야돼 눌러. 여신아 먹어라 아 오케이 좋았다 맛있다 음리셔스에 <웃음> <웃음> 어? 용광로 제작할 수 있는데 나 제작해도 어, 돼요? 어운데나 제작해도 돼? 아 이쁜 곳에다가 이쁜 곳에다가. 아이쁜 아, 곳. 아니 야그 땅으로 <웃음> 설치하지 말라고. <웃음> 이쁜 곳. 이거 아 뒤집어 야 여기가 배출구인데 <웃음>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페프잖아. 존중해 주시겠어요? 존중. 존존 오케이 리스펙하겠습니다. <웃음> 깜짝 욕하는 줄 알았는데. 아. 뭐랬다 그냥 만들자. <웃음> 자 용광로에다가 목재. 자, 이런 아이씨. 거 말씀하세요.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야, 미친 듯이파밍해어 오케이, 나따까리따까리로 파밍 중. 난 그냥 파밍 중인데, 아무것도 안 했던 거야. 대갈이 깨지시려 대갈이. 그 빨리 아, 방안 나가면 카드 작은 야. 가드작그 야. 카드 작은 야. 카드 작은 야. 카드 작은 야. 카드 작은 야. 아니 생각보다 자원이 많이 없다 어 저, 저거 내거야 너가 왼쪽 털어 미친 내가 말이야. 먼저 보고 있었데어내거야 응? 어이씨 <웃음> 욕하지 마시고요 생겼어. 아 네, 알겠습니다 욕하지 말아야 돼요? 어 당난거 아니야? 방송중인데 어 그래요? 어. 우리 화이팅하자 어 아래쪽에도 뭐가 있다 어이 진짜 어, 니 아래쪽에도 파밍할게 있... 어.. 없어 어? <웃음> 없어 없어 어, 이거 0프트 누르면 빠릅니다, 님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 또 오? 말씀드립니다. 오와? 몰랐네, 제. 알고 <웃음> 있었지. 문제는 문제는 배고픔이 빨리 달아. 아 배고픈 게 있어? 어 왼쪽 아래. 우리 밥도 먹어야 돼? 어 연료를 넣고 용광로에다가 철을 넣어서 생성 철괴를 만든. 밥을 어떻게 먹어? 그러게? 밥? 아 왼쪽 아래 배고픈 게이지가 있구나? 저쪽꼬미들 잡아서 먹는 건가? 척치척치 죽었! 어 <웃음> 참았네? 좋았다? 음. <웃음> 참았어. <웃음> 내아 참았어 해냈다 내거임안 돼! <웃음> 저내거야 내꺼야 이씨 <웃음> 이씨 이히 자 같이 생존하는 거예요. 우리 팀이에요. 네. 자, 좋아, 속도 올려볼까? 오, 속도 오, 좋아, 올려볼까? 좋아. 와, 와 장발름. 자 파밍, 파밍 갑자기 속도 나나 떨려가 나, 나 잠깐만, 어, 나 떨려. 아, 아 잠깐만 이나뭐에 맞았어. 야나나나 바위에 아, 맞아요 거야? 지금. 잠깐만요. 너무 빨라요. 저기요 속도 좀 줄여봐요. 야 속도 줄여, 속도 줄여. 됐어 속도 줄였다. 나이줄였 좋았다. 자 여기에다가 맛있다. 아니 나무가 없는데 저기 혹시 나무 있으신 분? 나 나무 있어. 여기 여기다가 좀 던져 놔 보실래요? 여기다가 인벤토리 해 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되나? 어어 어. 어 여러분. 형 나무 줄게. 나무 줄게. 나무다네개 있어, 는데 자, 좋아. 어이, 많이 있네. 그그 그 보철 있으신 분? 보철 개 많아. 파밍 열심히 했구나. 어, 딱 깔이잖아. 자. 봐야너그게 살까? 아, 이 그렇게 내 인생 가치가 무너뜨리지 마. 이렇게 맞다? 좋습니다 아니 파밍할 거리가 조... 아, 없어. 아디지개 없어 아, 디지개도 욕이야 아 <웃음> 정말 너무 없다 욕할 어... 때마다 한 대씩 때려주기 해요 저희 아 그러면 그.. 입이 나만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저 욕, 여태까지 욕안 했는데요 아네한번 그래보실까요 그러면? 자철두 개를 세개 얻었고 컨테이너를 연구해야 돼요 볼수나 이거? 이렇게 근데 왜부금이 이렇게 쓰잘떼기 없이 공장하지? 이거 보스전인가? 을소버스라고뭐 싸우는 거 어디... 있으면 좋겠다 어그데 재밌긴 하겠다 컨테이너에 물건 넣어놨어요 오! 좋아요 근데 누가 어쩐... 떤아 어... 너넨 진짜 욕좀 줄여라 욕도 <웃음> 줄여 이 새끼! 어. 어저기 앞에 오, 뭐가 오, 있어 우와 지금 퍼덕거려 뭐야 진짜 아, 보스인가? 뭐야? 아니 근데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보스가 맞아? 이거? 자, <웃음> 자 스톱해봤어 스톱 우리만 싸우는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니뭐두 그러니까. 주먹 도 다리만 있으면 된다 가아니 어. <웃음> <웃음> 아니야 없어졌어 아! 아! 아! 뭐야 뭐야! 와! 아, 와 아! 아, 아, 아, 플레임 아, 유튜브나 플레임 아, 유튜브 가보자 그냥 앞으로 근데 이거 이 왼쪽에 아. 막뭐 뭐, 채찍같은.. 채찍, 채찍? 리본? 왜 저리요? 요요요요요 아이이이 이, 이 피라미드가 피라미드 촉수야 어? 그거. 아 촉수. 이거 뭘까요 과연? 이거 이거 뭐야? 오! 탈렛. 오, 어, 멋있어. 오! 중앙에 지금은 뭐? 우리 진짜 보스 잡으러 가는 거 같은데? 나 이승이 보내주고. 야 이게 시각적 디자인이 엄청 잘돼 있네. 좋아 심지어 어 뭐야? 이거 한번 보자. 오, 어이 새기 뭐이다이야어 아니 이거 어? 어이 새기 도착했어요. 뭐? 안녕하세요. 어말 건다. b a l l 점령지야? 여기 뭐 먹을 건 없는 거 같은데. 쭉 가봅시다. 아 보자, 아 보자. 와, 그래픽 되게 좋다. 폐삼느끼네 나레이션 다 듣고 있는데. 다갔 뭐. 뭐야, 할아버지. 아 아이, 빨리 같이 와야죠. <웃음> 아 나레이션 듣는 줄 알고 기다리네 할아버지, 빨리 아, 와요. 여 어디고? 아예 아 할아버 예, <웃음> 아, 오셨어요? 예. 할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좋은 곳 가는 거야. 아, 할아버 사람에다 타봐요. 좋은 곳갈라니까 어이, 어디야? 아유, 어디야? 아야! 어, 아야! 아야! 어야 스팀 조심해 저기 있다 저기 넘어갈 수 있어. 아 오케이 오. 아왜 밧줄이 오.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지는구나. 아 이거 이봐 이거. 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뭐뭐쩌라고저 뭐 위쪽이네 위쪽으로 가야 돼. 아 이렇게 다 파쿠르가 되네. 아 이거 점프 아 이렇게 이렇게. 파쿠르. 아 파쿠르 또 자신이 있어버리지. 점프네. 어 점프로 왔어. 아죽어 열심히 야 스팀 이거 와이 아빠 너무 못한다 언제 <웃음> 와아 <웃음> 좋았어요 와 이거 오이 밑에 오 뭐가 있네 아, 이... 총이다 총 오. 어. 어쭈만. Yeah. Yeah. 아우, 이 서늘하고 묵직한 감각. 아, 맞나. 원래 진짜 힘없는 찐따들이 저렇게 말한다고. 아, 또 말을 또 이쁘게 해주신다? 탄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대요. 아, 눈꼬리 누네왜 자꾸 날 보면서 또니 아, 미안하다, 요. 미안하다, 요. 아, <웃음> 어, 미안합니다. 금고 열기가 있는데? 뭐야, 이건? 금고 말고, 이게 뭐야? 나중에 쓸 때가 있다는데? 근데 이게 진짜 레프트의 스토리섬 이런데 들른 것 같다 어 그러네 자 중기 조심하세요 어디요? 어또또또 또, 또, 또. 아, 조심하라니까 조심하라니까 <웃음> 어디 어디 어딘지 말을 안해주길래어 <웃음> 여기 뭐가 어, 있다 어 여기 뭐 있다 멍청해지는 것 같아 뭐파밍화고 따로 없나? 그런가 봐. 이제 끝인가 본데? 어! 기관차 확장 나온다. 기관차 확장. 차고에 있는 제작소에서 기관차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어이구... 음 와우. 와우. 아, 음. 아까 먹은 톱니가 그거네. 음. 금고에서 음. 얻었던 게 하차 부르네. 업그레이드. 오. 어이, 뒤가 늘어났어요? 이거 옮길 수도 있나 본데? 어 분해도 할수 있어, 음. 분해도 어? 돼? 어? 이껏 만들었는데? 어, 어 그러게? 됐는데? 브레이크를 분해할 수 있네. 해, 해볼까? 그... 야,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 없이 짠는데. <웃음> 예. <웃음> 아 이게 아, 그거네. 그러니까 아. 재료 없이 무제한으로 만들 수는 있어. 어. 아, 기본적인 근데... 부품들은. 아 그럼 그럼 이거 바닥 바닥부터 좀 만들면 안 되나? 바닥을 참을 어떻게 수가 만들어? 없는데? 이거 나왔을 때비 누르니까 아까 뭐 바닥 같은 게 있더라고. 오오오오 어, 오. 오, 오, 오. 오오 나무를 만들어버리고. 근데 나무를 뜯을 수 있는가 없는데 이 돼지들이? 이거 이거 지원 추가라고 있니? 자원. 자원. 아, 아, 지, 자원 자원 자원이 요즘에. 아유 아유 눈도 간네 버리나요? 브레이크를 맨 뒤에다가 놓고. 브레이크 앞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음, 음 앞이 음, 조금 음, 보면서... 로맨틱하긴. 해. 아이 로맨틱이 아니라 <웃음> 보면서 멈추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오, 나 쉬운데? 궁금한 게 브레이크 어. 같은 거 여러 개좀 만들 수 있어? 어 그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어때? 좋아 나중에 늘어나면 중간중간에 브레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 그니까 <웃음> 넓어지면 뭐 얼추 그냥 만들었으니까 이제 가보자 응 음. 뒤져! 어, 어? 어이, 깜짝이야! 아 멀리라 아이고 이씨 몰라. 어? 멀리라. 어? <웃음> <웃음> <웃음> 이러고 출발하면 되나? 어이구 <웃음> 오! 오! 오! 오! 깜짝이야 아이고 <웃음> 오. 오. 오. 오. 어, 아, 이러면. 이렇게 또 다음 월드가 있구나. 신규 경로. 이 잠깐만. 천소. 야, 뒤에 뒤에 파밍 조매라, 얘들아. 근데 선장님, 저 배고파요. 어, 저도 아, 어, 배고파요. <웃음> 뭐야, 이거? 아, 정신을 차리고 <웃음> 보니 너무 배가 고. 고프... 야, 저거 먹을 오지? 거다.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야, 저기 뭐? 먹을 거 있어. 맨, 맨, 먹을 맨, 맨, 거 있어. 내가 지금 지금 먹 지금은. 도망가는데? 아, 저수... 그러게 어, 한 번에 동시에 써야 되겠다. 어, 그러면. 아 음. 선은 짧고 애는 도망가니까. 오 어, 이거 팀업도 필요한 거였어. 음 좋았다. <목소리>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안 온다. 아니, 뭐 가자미야? 뭐 생긴 가자미처럼 생겼네. 거머리란데? 거머리.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지만 열차의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제거하래요. 제 할아버지. 제그 아, 아, 아, 아, 기차 속도 너무 빨라요 지금. 아, 빨리, 빨리. 아 기차 좀 멈춰줄까 멈춰줄까 어, 어. 아우 어, 고마워요 아니 뭐야 거머리 거머리 거머리 아니야 쟤가? 아얘 거머리야? 어 잘가 아니야 어 가오리도 있는데? 저건 뭐야 저게 어, 거머리야 어. 아니야 생긴게 다른데? 아니야 아니야 아저 아, 그래? 쪼꼬미가 거머리 큰게 있어 큰거 어 되게 가자매처럼 생긴거 어? 맛있겠다 아니 근데 이거 배고픈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거지? 그니까 어, 먹을 수 있는게 있나? 어 얼음을 먹을 수 있네요 그리고 바로, 유기체 어, 근데 나도 어. 민껌 차는데? 효율이 안 돼. 나데 나중에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요리하는 막 그런 거? 아 요리까지? 와 하베스트까지? 약간 레프트 와. 같은 느낌이라면 여러분들 얼음 같은 거 있으면 열심히 드세요 유기체랑 아이씨. 나 선장님한테 두 번이나 뺏겼던 거 같은데 맛시지안있지 아이 야 저거 총알로 절대 못 잡아 HP 짱 많은 아내 거. 라 내거라고하 이거 사나 말일까요? 누군가 나이나유나유감사나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이상한걸로좋아하는구나 아니 꼴보기가 싫으잖아 꼴보기 싫으면 웃거거야 <웃음> <아유. 웃음> 원래 거하점 이거 는거아나었나하하하하 하나, 하나, 이 이거 이거 하나, 이거 나 이거 하나, 잡을 수있는데잘하면 이제 밤인데 와아 근데 계속 오지 않을까? 약간 사무 같은 느낌. 어, 머리 맞으면 머리 맞혀 5 0달라 어, 진짜 아, 아. 오케이. 어, 방금 빨갔스 데미지 떴어. 아, 군침이싹 도노. 잡아 가지고 옆구리 뜯어 먹고 싶네. 내꼽 야이. 아, 버리고 아, 버리고 아, 뭔 소리야? 아이고뒤다 뒤에, 아이거 뒤에, 뒤에 이거. 아 내가 미안해, 할아버지. 서울 거슬렀온놈 그냥. 아유 이게 하나나 더. 아니 에이, 그럼 내가 뭐해야지 에이. 아, <웃음> 아이고. 아이고. 작업대. 아, 아, 뭔? 잘. 거머리잡으면 가죽 준다. 가죽. 이 가죽 어디다 쓸일 있잖아 이거. 어, 어, 뭐야, 왜, 왜 갑자기 속도가 마신다. 붙지 왜? 뭔가 퀘스트에 또 의해 막힘. 야, 갑자기 속도가 붙었어 이거. 왜이래? 그냥, 그냥 붙은거 같은데? 어어 그냥, 그냥 갑자기 빨라졌서 들어와 자신있어? 뭔가 박진감 넘쳐.. 어? 오른쪽에 레인 하나 더있다! 어, 어? 뭐야? 잠깐만! 뭐라고? 오른쪽에 레인 하나 더있어! 어? 어이 이방인들, 이방인들? 이방인들? 어? 쏘지 말자! 착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다른 이들도 환영한... 이 세계로 찾아왔을까요? 어? 우리 소름 거 아니야? 와야 기차 개좋아 와 이거 찌긴 무꽃 진짜... 아니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할수 있는거야 그러면? 그러..그런가? 그런가봐? 아니 거... 누가 썼어 뭐예요? 미친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와 근데 재밌을 것 같다 아니 아. 야, 아. 야 근데 데모 너무 짧아 야야야 여기서 아. 아. 끝내는 게야 이걸 재밌는가? 이따구로 끝내면 아! 와 이거 아... 피게 막많고있는데이 아... 다음에 정식 발매되면 이 멤버로 한번 제대로 해보죠. 아. 와 근데 아. 왼쪽에 이 사진 보니까 우리도 기차 이렇게 만들 수 있네 확실히. 아이고. 아 재밌을 것 같다. 아 많이 아쉽지만 일단 공개가 된 거는 여기까지고 나중에 정식 발매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내 이래서 데모하기가 너무 싫어. 나도. 나잖아 진짜. 아그니까나 아, 마치도록 <웃음> 아, 합시다. 보이드 트레인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정식 출시되면 꼭 해보도록 하죠. 다들 빠이빠이 해줘. 빠이빠이 이 빠이.